M류님께서 이메일로 미션 못 보내들 못 보내서 오늘 즉흥 미션 보내드립니다. 뭐가 예 아까 왔습니다. 예 M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무언가가 왔습니다. 네. 지금 잠시만 이게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뭘까요? M류님께서 보내신 이 뭐야 햄버거네? 어허. 예. M류님 모든 멤버가 드시면서 공연해 주시면. 어, 어디다 제가... 넣어야 되지? 한번 고민해 보세요. 지금 응? 뭐라, 뭐라고 먹으면서 연주하라고요? 이걸 먹으면서 하라고요? 먹으면서? 이게네. 네, 먹으면서 연주하라는 것 같은데요. <웃음> 누구라고? M 뭐? M 윤님이요. 와, 사랑스럽네. <웃음> 감사합니다. M 윤 귀엽다 이렇게 해야 되나? <웃음> M 윤 귀엽다. <웃음> M 윤 귀엽다. <웃음> M -윤, 귀엽다. <웃음> 아유 일단 미션 주셔서 감사합니다. 와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이렇게 미션을 자주자주 자주 주시면 저희도 이렇게 예. 재밌는 컨텐츠를 할 수가 있어요. 여러분들 고생하시네요. 네. 어떻게 갑자기 이런 미션 그거에 하질 잘했어요. 제 생각에는. 한 먹는 건 가능한데 네네. 노래는 못 부를 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귀엽다네요. 귀엽다네. 요 일곱살이에요 빚도 없고요 돈도 없어요 다 딴따라예요 다 딴따라구요 냄새 날까봐 담배를 흘러러 상만한 내 몸을 먹으면 김치에 대 살까 좀만 맛어요 마늘 안 구워요 <웃음> 마늘 안 먹어요 가끔 장어탕 몰래 먹어요 귀엽다네요 M.유님이 귀엽다네요 내가 잘. 시 아리아스 들요입에 흘렀어 아리아스 들가겠죠 <웃음> 담배를담배 담베 솔직히 먹목너요술 마실 때 혹시 피에 보태지 살까 좀만만마저요양살 먹을 때 Some day o him, but they w i n t be there. 아, 뚜껑 말고 사이다, 자, 하려고, 사이다. 미션 사이다 저 사이다, 사이다, 사이다 제발 야, 야, 미션 야, 야, 성공이 아니라 미션을 했어요 야, 야, 야. 아, 미션 성공했습니다 성공 엠유 님 감사합니다 엠유 님을 많이 넣을 수가 없었어요 우선 가사도 못 불러 있었거든요 엠유 제... 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. 야이 근데 이게 되네요 근데 저 거의 반은 물고 했어요 역시 네. 하면 못할 건 없다 엠버가 남지 않았나요 완전 만족스럽지 않은데 도전의식이 있으시면 남은 햄버거로중식인님만한 번만 더 하셔야 됩니다라고세 번째 댓글을 남부러못보신척하시는거죠 <웃음> <웃음> 저도 해야 돼요? 햄버거는 다음 곡도 제가 한번더하겠습니다 네네. m e o 님 c o 그만그 n Come on! Come on! Come on! Come on! 그만하세요! <웃음> 그만해! 님 내가 잘못했다! <웃음> 화가 많이 나셨네. 엠유님이 아. <웃음> 조만간 우주민이 단독 미션 고민해서 보내드리겠대요야 <웃음> 재밌겠다. 재밌겠다. 재밌겠다. 오가 네가 서울에 오면 에브리바디 나를 보러 있을까 너를 볼 생각에 설레어 하고 있어도 될까 아존심이란 이제 없이 너에게 무릎 꿇고 모두 버렸지 내가 뭘 처음 봤을 때 너는 생얼굴에 쓸쓸한 소녀 아, 나는 빛나 는 빛나 머리가 빠져가네 내 머리가 되어가네 난 이제 늙어 가나 봐 이렇게 끝나가네요 나의 젊은 날이 이 노래도 친가 보네요 내 머리도 싫은데